모여봐요 동물의 숲 심리 테스트 해보세요 윤댕님 결과 궁금해요 어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동숲을 아직 안하긴 하지만 곧또 동숲을 하게 될 거니까 모여봐요 동물의 숲 나와 어울리는 음, 동숲주민은 당신은 게임이나 놀이를 해도 금방 질리는 편인가요? 잘안 질려 저는 저 남들이 오버워치 망 했다고 할 때도 오버워치 계속 했고 차크래프트도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잘안 질리는 편 당신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넌저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없어요 제가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원래 있던 방법을 따르는 편인가요? 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식당 가더라도 이상하게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예전에 갔던 그 자리에 가서 좀 앉는 습관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냥 원래 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당신은 남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곤 하나요? 네, 완전. 완전, 어, 완전 프리하게 살죠 당신은 자기합리화를 잘하는 편인가요? 어,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은 혼자 조용기 책을 자주 읽는 편인가요? 음... 그러려고는 하는데... 잘 이렇게... 좀 아프고 어, 그리고 이게 눈이 너무 아파서 책을 자주 읽지는 못 하지만 요즘 사피엔스를 읽는데 어, 책이 너무 무거워요 아니다.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편인가요?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슬픈 일은 공유를 잘 안하는데 기쁜 일은 공유를 좀 말, 잘해요. 그러면 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인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음식이나 옷을 결정 선택할 때잘 결정하지 못하는 편인가요? 네 제가 저번에 옷을 하도 안 사가지고 옷좀사라고막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도 새옷 산다 새옷 산다 그래가지고 지그재그를 들어갔는데 와 지그재그를 일주일 동안을 봤는데 제가 한벌도 못 샀어요 옷을 너무 오랜만에 사니까 옷을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 이거 예쁜 거 같은데 근데 사긴 좀 그런가? 어 이것도 예쁜 거 같은데? 근데 요즘, 근데 요즘 있기는 그런가? 어 이것도 예쁜 거 같은데? 좀 너무 과감한가? 이래가지고 결, 결정 못했어요 그렇다 당신은 꾸준하고 참을성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가요? 이런 얘기는 잘 듣는 편이에요 당신은 기질이 있나요? 아니다? TMI 완전 아닙니까? 아니다는 아니지 않을까요? <웃음> 그래? 그, 그렇다 당신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아 나요 어, 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나갈 때어 잠깐만 어 이따 만나 오늘 어, 네, 잠깐만 어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을 못 찾겠어 어디 지 심지어 이 친구는 진짜 잘 찾아봐. <웃음> 게 얘기한다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내가 휴대폰 들고 있다는 걸 바보 아닙니까? 둘 다? 바로 앞에 놓고 잃어버린 거 되게 많아요 그렇다 당신은 어떤 스틸의 옷을 더 좋아하나요? 음.. 무난한 옷 <웃음> 평소에는 음, 굉장히 무난한 옷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옷 디자인들 보면 거의 좀 무난하거든요 화려하다고? 이게 이거 보세요 약간 디자인에는 화려함을 주었지만 색감에서는 뭔가 톤 다운을 시킴으로 인해서 너무 화려해 보이지 않게 했잖아요 되게 차분해 보이고 화려하지만 심플한 옷을 좋아하거든요 자옷도 화려하잖아요 잠옷이 왜 화려하지? 엄청 심플한 디자인인데? 알았어요 화려한 옷 과연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본, 맞아. 눈치 많이 봐. 거절과 결정을 잘 못하고 양보를 잘해서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렇죠?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 당신. 어? 나 집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알지? 헐, 이거 굉장히 신뢰성이 높네요. 음 카르입르다 그리고 운명의 짝꿍은 릴리안 쏠미입니다. 어? 둘다 귀여워. 둘다 귀여워! 둘다 귀여워! 근데 이거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당신은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모른 사람들이랑도 자려고 혼자 있으면 많이 심심합니다 아 <웃음> 심심한데 어, 언제 어디서나 침묵이 흐르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 메이커인 당신은? <웃음> 난 침묵이 흐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웃음> 아니네 아까 그게 제게 맞나봐요 댕댕이들이 윤자라리였네 그러, 그, 그, 그러네 오.